애써 괜찮았어 두고 운게참 많아 가을은 떠났어 햇살은 사라져가 영원한 건 없어 기억할 게참 많아 그래서 남겼어 눈물이 담긴 글들을 하러 가고 마지막 순간 그친구라다면 지금의 순간도 아름다울 수 있을까 날아가 어제가 된옛 노래 속에도 오늘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어 살다가 어제가 된그 추억 속 있어. 그래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 두거 잠든 밤 그리운 게참 많아 홀로선 너와 나 못한 말을 담고 무시할 건 없어 신고